막 거북목이든 눈이 침침해진다는데. <웃음>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5살 이동수고요. 지금은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커리어를 고 있어요. 네, 저는 김유진이라고 하고 22살입니다. 시각 디자인 전공했고 프린스 모델을 하고 있어요. 어,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혹시 어떤 일인지. 회사들이 데이터, 뭐, 예를 들어, 이 사람은 뭐 소비 패턴이 어떻다? 그런 거를 분석하는 건데, 그, 고객들을 이제, 다른 분류로 나누는 걸 많이 하고 있어요. 네, 뭐. <웃음> 뭐... <웃음> 혹시 다수의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얻으시나요? 네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서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파티 같은 데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거기껴 있어도 좀 에너지를 얻는 편이에요? 어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? <웃음>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좀 빨리 집 가고 싶다 저는 오히려 그런 편인데 낯선 사람들 만나고 그냥 그 사람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점은 배우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, 집에 있으면. 집에 있으면. 어, 네 저는 바람만나는 것도 좋아하고, 집은 진짜 딱 잠, 잠만 자는 공간? 그래서 진짜 아무 약속이 없다고 쳐도 밖에 나가서 커피라도 한잔 사먹고 바람이라도 조금 쐬고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, 뭐 배울 점도 많고 저도 외향적인 사람하고 그냥 얘기해서 서로 이해하고 싶은 점도 많고, 그래서... SNS는 인생에 일 없다고 생각하시나요? 어, 아니요. 저는 SNS를 저 자체도 많이 줄이려고 하는 편이고 저도 유튜브 좋아하고 인스타 좋아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유익하다? 그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이롭다고 생각하세요? 네, 저는 이롭다고 생각해요. 물론 이제 너무 과다 사용을 하면 막 거북목이든 눈이 침침해진다는 <웃음> <웃음> 다시 얘기할까요? 진짜 상상도 못한다 안 좋은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 내가 뭐 요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몇분 삶아야 되지? 이런 거를 쉽고 간편하게 알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삶을 더 가까이서 볼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점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또그 알고리즘도 그렇고 모든 디자인들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게 다 설계가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우울한 사람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내 개체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런 쪽에서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. SNS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과다 사용을 하면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그런 쪽에서는 얘기가 잘 맞는 것 같아요. 새로운 연인과 옛 애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편인가요? 저는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어... 내남자친구가 그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도 궁금해요. 뭐전 남자친구랑 여기 왔었는데 어? 맛있더라? 이런 정도는 아... 아닌가? 저는 이거 빼주세요. <웃음> 빨간... 비교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야 나는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연애를 했다라는 거를 말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저는 되도록 말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. 서로 비교하게 되고 막 숨기는 것까지는 아닌데 굳이 뭐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랑 여기를 갔었다? 이런 얘기는 잘안 하는 것요 그러면 혹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 경험은 없으신가요?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는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비교해서 읽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서로 알고 있으면 연애방식에 대해서 알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아프로치가 어, 다른 것 같아요. 한국어로 해주세요. 아 다가가는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. 네. 아, 이건 좀 싫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결과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의도로 물어보는 거니까 그전 관계에서 배울 게 있다? 그러면 은 그거는 맞는 거 같아요 다행이네요 <웃음> <웃음> 맛집에 가기 위해 줄을 설수 있나요?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배고파서 거기 간 건데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데를 찾아봐서 저는 그렇게 할거 혹시 맛집에서 얼만큼 기다리실 수있으요 저는 한 2시간도 기다릴 수 있을 오. 것 같아요.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. 만약에 2시간 기다렸는데 맛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? 그러면 그게 또 경험이지 않을까요? 어... 안 해보면 모르는 건데 먹어봐서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았잖아요. 아, 만약에 그러면 여자친구가 2시간 기다리는 맛집에 줄를서자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? 어... 차라리 다른 데를 가자 할것 같아요 만약에 강제적으로 갔는데 정말 입맛에 안 맞았으면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좀 힘들 것 같아요 데이트 같은 경우에서도 이 일이 효율성 있는지 생각을 하시는 편이세요? 막 그거를 재면서 따지진 않은데 그냥 머릿속으로 그게 스쳐지나가는 건 있어요 놀이공원을 3시간을 어디 차 타고 가야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 3시간에 다른 걸 해도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건 있어요 그 그쪽 성함이 어떻게 되죠? 유진, 유진 아 말했을래요 죄송다죄송 아니에요? 동수 씨아 저도 알았어요 근데 유진 씨 몰랐잖아요 아 방금 완전 긴장 뭐 말할라 했지 네아할 말이 있었는데 근데 거아 <웃음> 아, 그럼 유진 씨는 막3 시간을 기다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좋게 받아들이시는 편이네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3 시간 4 시간이 기분 좋은 기다림이 될 시간이고 돌아오는 시간도 같이 재밌었던 거를 씹어보는 시간이 될 거라고 해서 데이트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미안해서 어떡해요. <웃음> 괜찮아안 괜찮은 것같아 <웃음> 오늘 대화해봤는데 이게 너무 재밌었고 다른 점도 있었지만 다른 것이 틀린 거는 아니니까 오늘 대화는 즐거웠어요. 네, 저도 뭐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뭐든지 경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고 네,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